2월은 제 생일이었는데 생일 주간에 천만 원이나 썼더라고요. 그동안은 내가 뭘 쓰길래 300만 원이나 쓰지?였었다면 그래도 이번 달은 알차게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서 기록해보려고 이렇게 생일 브이로그를 담아봤어요. 제 닉네임처럼 생일 파티 꿀팁까지 담았으니까요. 이처럼 생일 파티하고 싶은 분들은 참고해서 봐주세요. 음, 여기 왔으니까 친구들이랑 왔어요. 아제 친구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구독 많이 했어요여기인생네커 <웃음> 어? 어, <부르네>? <웃음> <웃음> 거의. <근데? 웃음> 엄마, 일단 분클은 필수는 어 맛이 되게 편한 맥주고요 어, 음식과 되게 잘 어울리고 가볍게 즐기기 좋은 맥주라고 보시면 될것같아니다 핫도그도 여기서 먹을 수 있어요 우와 맛있겠다 우와 하나 둘셋아셋아 완전 과일 만 봐주실 수요 <웃음> 분만... 사진이에요? 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영상이야 <웃음> <웃음> <웃음> 사점이? 네. 뭐야? 그러면서 나 비웃어. 이 사점이면서. 아 그래도 은지 덕분에 우리 즐겁게 놀다 갔다. 아 제가 앞으로도 많은 행사에 초청해드릴 생각으로 네. 다들 따라 나와주세요. 네, 좋아요. 약간이어가지고 이렇게 알차게 페스수나에서 선물도 받고 이제 또2 차로도 친구들이랑 같이 생일 파티를 하러 가고 오랜만에 행사를 오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오랜만이오더가네 <웃음> 우리 손에 하나름 이렇게 가지고 숙제 <웃음> <웃음> 아니 나름 보람 봤어. 그치. <웃음> 뭐, 많이 했어. <웃음> 뭐, 되게 건전. 알찼지. 오 재밌었어. 재밌었어. <그렇지>. <웃음> 진짜 <웃음> 예뻐. 예뻐. <놀린>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 감사합니다. 감 미국에서 돌아온 진철씨 환불하 스토리 담당 영진씨 저희 너 우리 너 모임의 제일 큰손 <웃음> 제가 오늘 받은 선물도 사랑해 게요 바라라라~~ 저아 왕관도 해주고 이런 것도 좋아. 5만이잘 네. 받겠습니다 <웃음> 근데 5만원 <웃음> 아 <2가> <웃음> 여기 이런 그래. 화장와 이렇게 이것도 좋아요. 이 런처라는 그대인데 뭐, fel 아래쪽에 흑미시럽 빨려 있어서 한입에 드시면 되시거요 응. <목소리복> <목소리복> <의 드레이징> 친구들이 <웃음> 진짜로 친구들이 <웃음> <웃음> 이렇게 <이랬겠지>? 찍. <Financial McDonald's> 여러분들이 사주신 산에 가만히 <S American McDonald's> 와 우리가 서준 거다. <웃음> <웃음> <웃음> <진상하게> <웃음> <웃음> <웃음> 와, 진짜 예쁘다. 언니 <웃음> 잘 골랐다, 근데. <웃음> <그거 해봤나? 웃음> 아 근데 이게 진짜 대박이었어요여러 와, 그러다. 이게 누워있다. 그러다. 근데 그거 먹으려고. 너무 좋아. 이게 그리고요 이렇게 좋아, 이 흰색 있는 거 중에서 내가 흰색과 한 종류가 여덟 가지나 있는 거야. 근데 봤는데 이게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도 올수있능거가요 이게 줄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마감 마감 마감 10분 전이야. 어, 나한테 반짝스러운 래퍼. 우게요이드왜 풀스백까지 된다? 융활성 0전이 단돈 얼마라고요? 반돌르반 아, 반도를 네, 아. 이게 또 스냅감도 음. 아주 잘해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스감도감 이거가 좀 생일 장소로 되게 추천해요. 생일자가 만족합니다. 저희는 오.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갈 거예요. 몇초이야원고게난밝게 아, 아, 위에 네 가지 잘 디비전 추가적으로 뿌려드시면 되겠습니다. 응?